비온뒤 가을 하늘 이맘때 하늘은 참 푸르고 청명하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늘 볼 시간도 많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가끔 하늘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계절별 시간별로 하늘은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비온뒤 청명한 가을 하늘을 그려볼 겁니다. 그림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어렵지 않을 거에요 도화지에 구름 스케치를 합니다 심플하게 스케치하고 멀리 보이는 산도 그려 넣습니다 붓은 주로 다람쥐, 족제비, 말털로 만드는데요 이런 털들은 물기를 잘 머금어서 도화지에 충분한 물기를 제공합니다. 자, 깨끗한 물을 담뿍 도화지에 적셔줍니다. 맑은 물이나 파란 하늘을 그릴 때 저는 주로 울트라마린 블루를 사용합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맑은 느낌이 나를 쏙 빼닮았다고나 할까? 샐로리안 블루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해줘요 이렇게 도화지를 들고 물감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나눕니다 하늘과 맞닿은 선명한 구름은 하얗게 남겨놓고 하늘과 어우러지는 구름 부분은 하늘색이랑 버무려주면 돼요 칠해봅니다. 많은 화가들이 자연을 탐구했는데 그림을 좀더 잘하고 싶다면 인상파 화가의 작품을 많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한 명인 모네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하늘과 구름 표현 것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모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한 하늘 색감과 가장되지 않는 구름 표현. 참 멋지죠? 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구름을 그릴 건데 솜사탕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그려줄 겁니다. 한여름 소나기가 떨어지기 전에 구름이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가을 하늘은 신선하고 청량한 하늘과 커다란 구름이 특징이니 이런 느낌을 잘 살려주면 돼요. 너무 어둡지 않은 무채색으로 무겁지 않은 느낌으로 어두운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그려주면 됩니다. 구름의 덩어리감을 조심스럽게 잘 잡아주고 어두워지지 않게 신경 써주면 구름이 완성이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도 칠해보죠 산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물감에 물을 아주 많이 섞어서 칠해줄 겁니다 그래야 멀리 있는 느낌이 납니다 산의 나무 느낌을 살짝살짝 묘사해주고 살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면 완성입니다 아주 쉽죠? 모두 하을 많이 많이 보고 기운들 내십시오 다음에 또 봐요